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옷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총 7군데에서 쇼핑을 했어요 옷을 받고 빨리 입어보고 싶었는데 이 영상을 찍으려고 아직 뜯지도 않고 있었어요 <웃음> 제가 주로 어디서 옷을 사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사실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거든요 그냥 평소에 심심할 때 지그재그 이렇게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샀으면 몰아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바구니에 담아둔 옷들을 모아 모아서 이번 달에 구매한 옷들을 보여드릴게요 클로젠미에서 구매한 크롭 티셔츠 두 개랑 레이어드에서 입으려고 산 레이스 슬리브리스 그리고 주름 스커트 팬츠도 샀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평소에 마귀 물씬는 스타일로 구매했어요 다음은 아워 유니폼에서 제작한 체크 플리츠 스커트 두 가지를 다 샀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디테일 포인트가 있어서 고민하다가 다 사버렸어요 다크빅토리에서 가방을 이렇게 3개를 구매하고요 이렇게 목걸이도 하나를 구매해봤는데요 이 숄더백은 디자인도 무난하면서 예쁘고 자주 멜것 같은 블랙 컬러와 제가 좋아하는 소라색 컬러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이 그네끈 같은 체인백은 캐주얼한 룩에 포인트도 되고 이 대리석 같은 디자인 디테일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판물뮤지에서 구매한 플로랄 패턴의 오피스인데요. 이게 판물뮤지 자체제작 상품이에요. 이건 제트장바구니에 두고 거의 몇 달을 고민했었는데 요즘 갑자기 봄이 순삭되고 여름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해버렸어요. 패턴이랑 슬립 재질이랑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웨스트롱부츠도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해봤어요. 다음은 긴 기장의 수채화 느낌의 원피스인데요. 제가 원래는 짧은 길이의 원피스만 있는데 이거는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편하면서 수수한 느낌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롭 기장인 상의들. 하나는 셔링과 퍼프 디자인이 들어간 블라우스고요. 또 하나는 프릴 가디건이에요. 제가 평소에 입는 느낌이라 두개다 어디에나 매치하기 쉽고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두 개는 히프나틱에서 구매한 트레이닝 세트랑 크롭 기장의 블라우스인데요 블라우스부터 보여드리자면 일단 지금 날씨에도 딱 입기 좋을 것 같고 색감이 퍼플 블루 딱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트레이닝복 세트는 제가 얼마전에 못참고 산책갈때 입고 나갔던건데 진짜 너무 편하고 길어보이면서 말라보이는 핏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히프나팁 자체제작 상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로코식스에서 구매한 스키어넥 원피스인데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다른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뭔가 가격대비 퀄리티가 살짝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요 스퀘어넷 부분에 요 부분이 약간 바깥으로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거슬리긴 한데 디자인 자체는 예쁜 것 같아요. 다음은 3임즈에서 시스루 크롭티랑 이렇게 물나염 느낌의 트레이닝 팬츠를 구매했는데요. 저는 평소에 트레이닝 패션도 종종 입어서 두개다 멋스럽게 꾸안꾸 느낌으로 잘 입을 것 같아요. 자 아, 이렇게 제가 최근에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옷들을 전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심심하면 지그재그 앱을 이렇게 수시로 구경하면서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장바구니에 담아두거든요. 제트 장바구니에 담아두면 쇼핑몰마다 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주 방문하는 쇼핑몰에 빨리 들어가서 볼수 있도록 즐겨찾기에 저장을 해뒀는데요 뭐, 스타일난다, 다크빅토리, 쓰리타임즈, 공구올릭 블랙업, 뭐 등등이 돼 있어요. 가끔가다 좀 뜸해지는 데는 삭제할 때도 있고 다른 쇼핑몰을 더 추가할 때도 있는데 일단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매 후에 포토오기를 남기면 천 원이 지급돼서 나중에 구매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입는 옷 스타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인스타그램이나 댓글로 많이 옷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영상으로 종종 보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